<웃음> <진짜요>? 네네네. <웃음> 네네. 어,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미친 애입니다. 나대됐었어 당신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고 왔거든. <웃음> 응. 어, 그걸 들고 왔어. <웃음> <웃음> 뭐, 살, 뭐 살까? 살까 오늘 그냥 한 개. 얼데 <웃음> 역시 법법 하나도. 어떻렇게이 또. 이이다 <놀람> 뭐야? 왜? 너무 이쁘고 아남끈 매장이랑 해가도 맞아 맞아 누나 안 넣는 날때 했다 어때요? 와 이거 진짜 많은 사람 손 줘야돼 근데 진짜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? 응. 피부가 누나 진짜 장난이 그러니까. 아니야 <웃음> 저 바깥에서 지금 밖에서 레이... 지금 처음 어. 바르는 거거든요? 제가 이거 선물해줬거든요 <웃음> <웃음> 제가 안쓰.. 엘지지? 너무 이뻐 피부 내가 딱 원하다 피부야 오. <웃음> 인정하십니까? 네, 인정입니다 오늘 피부 진짜 예뻐, 구라 아니고 에이, 어. 왜에이, 어. 봐. 에이, 어. 조용히 해봐 let's 웨이팅 begin. 없.. 오늘 쉬는 날 아니지? 오마이갓 <웃음> oh 사람 왜 이렇게.. 야 지금 쉬는 날 아니지? 더 피자 보이즈 왔습니다 레츠 안녕하세요. <웃음> 하다니네 우리는 주문했어 얘들아. 와우. 아. 안녕하세요. 근데 케이 너무 작은데그렇 아니 그렇게 오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직 먹지 마. 이 아, <목소리> <목소리도> 다 맛있어 일단 흰 치즈 먹어봐 진짜 맛있 치즈? 아, 맛있어 <목소리도> 맛있을 같아 불고기 맛있지? 뭐가? 셀프 <목소리도> 불고기 맛있지?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고있다 맛있다. 맛있다. 아 <떨어져. 웃음> <gasps> 안녕하세요. 가 야, 나시야나햇시야 이거 맛이 이거 잘 시켰지? 내가, 내가야. 야, 기다려. 진짜 자 진짜 채연이가 싫어할 수가 없는 스타일. 무얘세 개만 안 시키지 누가 센스 없게. 누가 싸가귀여 커진 어, 좀 같아, 귀여운 그래도. 것 같아 얘들아 귀여워 음~~ 아 1리터 먹고싶어 먹고싶어 음~~ 리아 그래요? 캣왜찍어 카메라 그지? 쩔어 안녕하세요 저는 미치대리입니다들드야 내가 그럴거 아니야 쩔어 언니 그게임나 네, <웃음> 귀엽다 귀엽다. 유튜브 올려도돼요 진짜요? 네네 너무 잘 먹었어요. 아네 감사합니다. <웃음> 무슨 유튜브예요? 비키랑 일산아. 아 진짜요? 아잘 감사합니다. 잘 <웃음> 네. 네네. 다음에 또 올게요. 아, 네 <웃음>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잠꼬라가지고. 반갑습니다. 맨. 저 빨갛, 저골드할래요 저도. 이거 손이야? 요니요 캐논, 캐논이요 우리가 oh 그냥, 네. 불러주시면 제가 그냥. 그냥 고르면 돼요? 그럼요, 그럼요. 자, 우리 호기운이 얼마나 좋으신지저 <웃음> 25번이요. 25번 하셨어요? 네. 네, 나이. 18번. 18번 맞을게요. 게안 좋은 거 아니야? <웃음> 어? <웃음> 네.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해서 네. 그 25번 말고 다른 거했어요 아, 잘. 어, <웃음> 제가 진짜 그러면... 처음, 제가, 또... 제가 진짜 처음입니다. 저 11번. 진짜. 뭐? 어, 고 와, 감사합니다. 정말 정말 네. <웃음> 네 이거 받았어요. 네 나이를 골랐는데, 네. 감사합니다. <놀람> <놀람> 감사합니다. 어, 내가 좋아하는 컬러 나왔어. 뭔데? 보라 컬러. <놀람> 네? 네? 아, 그럼 어디를요? 그게, 그게 누르시면 돼요. 열리는, 열리는 <웃음> 데가 있어요. 아 진짜요? 아. 뭐야? 그냥 이렇게 누르면 돼요? 아 네. 어. 연기하면 아니 진짜 연게 아니에요. 네. 뭐야? <웃음> 뭐야? 어, 어, 어떻게 그래요? 네. 근데 진짜 요아이가아 아, 아, <웃음> 아, <봐>. 뭐야? <웃음> 진짜 몰라. 자 연기를 대관리로 마지막 일이라서 네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나요? 아, 네올가실 아, <불러가실> 때까지 오 1등 와우 오, 1등! 1등! 와우, 1등! 1등! 와우, 1등! 1등!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대박 와우. 와우 감사합니다 우와 이아직깁니다 <불러>? <불러>? <불러>? 진짜요? 이거 진짜 좋아요 대박? 픽서하고 감사합니다 옆에까지. 저 이거 봐주실까요? 어 아, 대박 뭐야? 되게 1등이다 여기 최고다 3CE에서 그렸습니다 이거 어, 내가 그린 작품 왜? 갑자기 여기 나와서 가아라와서 a m mm. e 할것 같아. 어 실버요? 우와. 나 오늘 약간 뽑기 운는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 시작. 빨리. 더 빨리. 더 빨리. 더 빨리. 더 아, 빨리. 콩밥콩 요리. 어떠세요? 그나 이게 게 주방에서 발이 막 소리 나는 거라. 이 소리가 애는 시를 주세요. 엄청 부드럽게. 안녕. 살안가 음. 5 0라 음. 음. 진짜 어제도 다짐했어 아 이제 술 절대 안먹어나3년에한 번씩 이렇게 먹고 아 많이 늦었어요 엄청? 아 그래도 나 술을 잘못 먹어가지고 음. 술 먹고 다음날 너무 고고 있 다라고 또어떤먹 을지